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분들을 위한 가성비 채널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바비로 편집을 하다가 튕겼을 때 혹은 용량이 많아서 버벅임 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폴더를 생성해서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젝트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거기에 제가 사용했던 꿀팁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수월한 작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양한 디지털 소식과 영상 편집 소식을 더욱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오늘 내용은 모바비 자체가 가벼운 프로그램이지만 컴퓨터 사용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저처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큰 틀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폴더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바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치 설정이라는 창이 나올 겁니다. 이때 위치를 정하신 분도 계실 테고 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셨든 상관은 없습니다. 제방법을 보시고 똑같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확인을 누르고 설치를 하게 되면 대부분내 PC에 들어가게 되면 동영상에 이렇게 모바비를 설치를 할때 이런 폴더들이 생성이 되던가 혹은 로컬디스크에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파일 이렇게 쫙 복잡하게 깔려 있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윈도우 창에 들어가셔서 이런 데 폴더들이 생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신 분들은 그냥 신경 안 쓰시고 바로 모바비 창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모바비 메뉴 창에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기본 설정 클릭을 하게 되면 창에 하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파일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방식이 어떻게 보는지 복잡하다 싶으시면 여기 들어오시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점 세계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위치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 파일은 말 그대로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튕긴다든지 혹은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꺼야 될 상황이 생겨가지고 저장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파일을 저장해 주는 곳이고요. 출력은 말 그대로 렌더링을 했을 때이 파일에 저장이 되는 곳입니다. 그 오디오 기록은 여기 보시면 모바비에서 오디오 녹음하는 것 보시죠. 이때 녹음했던 파일들이 여기 저장이 되고요. 안정화된 파일들은 막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안정화된 파일들을 저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절로 저장될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자동적으로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는 보시면 HD 클립 최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요거를 체크 표시를 해 주시면 이 파일이 용량이 조금 크거나 했을 때 최적화를 하게 되면 원본 파일에 좀 적은 용량의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원활하게 편집을 할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그때 그 파일을 여기에 저장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모바비를 설치를 했을 때 어떤 폴더들이 생성이 되었고 어떻게 저장되는 그 경로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더 생성을 알아볼 텐데 여기나 모바비 창을 최소화를 시키고요. 이렇게 윈도우 창이 나와 있으면 저는 지금 임시대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새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이때 이름을 편하신 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각각 프로젝트, 안정화, 렌더링, 오디오, 프리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모바비 창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셔서 선택을 했던 파일 있죠? 거기 들어가서 점색개 클릭을 한 다음에 변경을 해줍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그리고 렌더링 파일은 렌더링에 오디오는 오디오에 안정화 파일은 안정화 이런 식으로 프리뷰까지 딱 정리를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앞으로 설정한 위치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열어보시면 어떤 것들인지 바로 알 수도 있지만 뒤에서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파일 저장하는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창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저장과 이렇게 밑에 보시면 3개 보이시죠?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저장은 그냥 이 작업하고 있는 도중에 컷 편집을 한다든지 하면 프로젝트 저장이 되면서 자동 저장이 되는 겁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나가기를 했을 때 이때 저장되는 그 위치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는 이 프로젝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새 프로젝트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름만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이동식 프로젝트 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다양한 효과들이라든지 배경들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때는 이동식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게 되면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를 생성을 해서 내가 작업했던 것들까지 확실히 더 어떤 소스를 사용했는지까지 같이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나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워바비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워바비 강의 업로드 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작업했던 프로젝트도 있고 미디어를 열게 되면 어떤 영상을 쓰였는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혹시나 튕겼을 때도 여기 파일을 확인하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쉽게 알수 있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겠죠 그 다음은 파일을 저장을 했으니까 불러 와봐야 되잖아요. 그 불러오는 방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모바비 창에 들어오신 다음에 파일을 프로젝트 열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최근 프로젝트 이렇게 불러오셔도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저장했던 곳 여기 보이시죠? 이 파일을 그냥 클릭을 해서 여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모바비 창이 실행할 때그 앞에서 요 대문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저장되어 있는 곳 있죠? 이를 바로 클릭해서 열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불러오는 것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작업을 하다가 버벅임이 있다든지 튕길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방법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렉이 걸려서 버퍼링 돼서 뭐 미리 보기가 잘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 잡고 있지 마시고 내보내기 하신 다음에 그걸 가져오셔서 하면 조금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혹시나 작업을 하다가 튕기셔서 이런 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얘를 누르지 마시고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그 프로젝트가 복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복귀가 안되고 날라가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이렇게 저장을 해두시고 불러오신다든지 프리뷰 파일들을 불러오셔서 다시 사용하신다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튕기거나 파일이 없으면 아쉽지만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꿀팁까지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폴더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용을 하고 그때그때 그때 지우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설정에 들어가셔서 가속에 들어가신 다음에 프리뷰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 휴지통을 클릭을 하게 되면 폴더를 비워서 공간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폴더들을 만든 이유가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게 되면 그냥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 바로 어떤 건지 알 겁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영상들을 조금 낮은 영상으로 저장이 되어 있죠. 하지만 렌더링 할 때는 원본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용량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조금 버벅임도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렌더링을 한 파일들도 여기 있는 것들 지우시면 되고 모바비 프로젝트 작업했던 그런 소스들이나 이런 것들도 작업이 다 끝나면 지워주는 쪽으로 하시면 조금 용량도 정리가 되면서 그 용량에 대한 여유가 생겨서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겠죠 모바비 내에서는 할수 있는 건 이게 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PC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디스크에 뭐 파일을 다시 새로 만든다든지 혹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불러오는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USB 파일에 저장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현재까지 제가 찾은 방법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용량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식당을 구매를 하신다든지 혹은 뭐 용량을 늘리신다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